한국인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LOL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는데요 무스갯소리로 인기가 있고 돈이 될 만한 게임이라면 항상 한국인들이 탑랭커에 군림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유저들은 잘 모르겠지만 리듬게임 같은 마이너한 장르의 게임에서도 한국인들은 제아고수처럼 활동하고 있었고 전세계인들이 놀랄만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펌프와 DDR에서 레전드급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게임 난이도를 세계 최초로 클리어 한 ppm주 윤상현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펌프랑 DDR은 음악과 함께 나오는 노트를 정확한 타이밍에 밟고 하나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체력 게이지를 유지하면 깰수 있는 게임으로 출시 당시 오락실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락실에 앉아서 대전 격투 게임만 즐겼던 유저들은 이렇게 몸으로 플레이하는 리듬 게임을 지켜보며 신기해했고 오락실을 기피했던 여성 유저들의 유입에도 큰 공헌을 했는데요. 이런 갑작스런 여성 유저들의 유입 때문인지 우리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오락실은 인싸들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했고 칙칙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오락실에서 여성 유저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기이한 현상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리듬게임은 지켜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악상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면 엄청난 피지컬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일정 난이도까지는 대부분의 유저들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지만 높은 레벨의 곡들은 정말 이게 사람이 깨라고 만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막지한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윤상현 선수는 5살 때부터 리듬게임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처음 형을 따라서 오락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본 리듬게임에 빠져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피펜즈라는 닉네임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며 전세계 사람들이 놀랄만한 수많은 업적들을 달성 했는데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보스곡들을 차례차례 정복했고 그것도 모자라 보스곡들을 가지고 서커스 하듯이 다양한 제안을 걸며 신의 경지에 오른 발놀림을 보여줬습니다. 윤상현 선수의 업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본에서 개최한 ddr 세계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한 경력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은 일본보다 리듬게임 장르에서는 약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시기라 혜성처럼 등장한 윤상현 선수를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 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사실은 윤상현 선수는 고등학생의 나이로 이 대회에 출전했고 일본에서 개최한 ddr대회 최초로 2년 연속 챔피언 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aos나 전략 시뮬레이션만 잘하는 것이 아닌 게임 자체를 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게임을 잘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윤상현 선수는 ddr 세계대회에서 총 4회 우승을 했고 펌프에서도 놀랄만한 업적을 많이 달성했는데요. 펌프 이더 대회인 kpf 2016에서 우승을 하며 세계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했고 예선을 시작으로 8강까지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며 엄청난 기세로 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결승전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펌프를 하는 유저들은 물론 대회에 출전하는 랭커급 선수들도 피하고 싶어하는 락더하우스라는 곡이 선정되었고 결국 이 경기에서 패배하며 3위라는 성적으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해당 곡은 막장체보로 불리며 악명을 떨쳤던 곡으로 처음은 그나마 할만해 보이지만 곡의 마지막 부분은 무슨 폭 1주 기간차가 지나가듯이 공포스러운 난이도를 보여줬는데요 대회를 지켜보던 팬들은 곡이 엇가를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윤상현 선수는 패배를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상대 선수의 결승 진출을 축하해주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선수는 대회가 끝나고 자신에게 좌절을 안겨준 이 곡을 무참하게 복파했는데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중결승에서 플레이했던 락더하우스를 단한 번의 미스를 내지 않고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팬들은 이 영상을 보며 원안이 서린 분노의 플레이를 잘 봤다라는 재미있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대회에서 3위라는 성적을 냈지만 피펜주 윤상현 선수는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 이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도 깨지 못한 보스곡들을 하나하나 격파했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선수는 펌프 이더 프라임의 최종 보스 패러독스 28레벨을 세계 최초로 클리어했는데요 해당 곡은 우승을 했던 선수들은 물론 탑 랭커 선수들도 두려워했던 곡이라 패러독스의 세계 최초 클리어 타이틀은 피 m 즈라는 존재를 더욱더 빛나게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스탠머신 대회 1등 축하 공연 때 촬영된 영상으로 패러독스의 최보 제작자도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요. 중간에 윤상현 선수가 클리어를 할것 같아 깨지마 깨지 말라고를 외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클리어하면 이후 클리어는 쉬운 편이지만 펌프 이덕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들과는 구조가 조금 달랐는데요. 이런 난이도가 높은 곡들은 체력은 물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체 시력을 장시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한번 클리어를 했더라도 이후 클리어 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윤상현 선수는 한번도 클리어하기 힘든 보스 곡을 총 19번 이나 클리어했고 미스 횟수도 점점 줄여나가는 펌프의 최종병기당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클리어 횟수 카운팅이 무의미할 정도로 밥먹듯이 보스 곡을 클리어했고 이후에는 떨어지는 노트를 볼수 없는 축구공 스킨을 사용해 패러독스를 유린해버리는 광기어린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유저들은 보스곡으로 놀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 최강 최악의 보스곡은 ppmg의 장난감 그 악명높은 패러독스가 동네북 이 대단이라는 말을 하며 시내 경지까지 올라온 윤상현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선수는 이등 게임 에서 할수 있는 모든 도전들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떤 멕시코 유저가 다리찢기 노트로 악명높은 곡을 클리어하는 영상을 보고 봉을 잡지 않고 클리어할 수있나요 라는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았는데 윤상현 선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바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봉을 잡지 않고 클리어하는 영상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난이도의 곡들은 봉을 잡지 않고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윤상현 선수가 플레이하는 곡들은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곡들이 많았었는데요 봉을 잡지 않으면 장시간 플레이를 했을 경우 정확도는 물론 체력 소모까지 심했기 때문에 이런 도전 자체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그는 이런 새로운 도전 자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딱두명만 클리어한 보스곡이 있었는데 이 곡을 클리어한 유저 중 하나가 바로 윤상현 선수였습니다. 해당 곡은 1949라는 곡으로 이전 보스곡들을 뛰어넘는 미칠 듯한 난이도를 자랑했는데요. 시작부터 초고난이도 스텝을 요구했고 후반 프리덤 등장 이후의 구간은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지옥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듯 절망적인 난이도를 보여줬습니다. 1949의 후반부는 발로는 깰수 없다는 말들이 많아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서 클리어하는 방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윤상현 선수는 이렇게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서 클리어했던 유저들과는 다르게 두 발만 사용하는 정상적인 플레이 방식으로 해당 보스 곡을 정복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느리게 봐도 진짜 저걸 눈으로 보고 어떻게 발로 누르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윤상현 선수는 p n b 펌프 페스티벌에서 괴물인증 상패를 받게 되었고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ddr과 펌프에서 활약을 했던 p p 즈 윤상현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인들은 aos나 전략 시뮬레이션이 아닌 리듬게임 안에서도 괴물처럼 활동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하면 게임 강국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도록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게임 안에서 제 손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발도 자랑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